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 제가 뭘 하러 왔냐면요 제가 이때까지 마카오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하고 스카이워크를 하고 스카이점프를 하고 파워클라이밍 하는 그런 모습을 손님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죽어도 못할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요, 사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도전을 못 해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카오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대표적인 이 마카오타워에서 스카욱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좋은 기회도 있었어요 뭐냐면 페리터메널에서 사장님이 저한테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무료는 아닌데 그래도 좀 저렴하게 시켜주신다고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 오니까 무서워 진짜 근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.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. 아,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?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쩍대가 있는 이 마카오 타워. 팔 보이죠? 팔 벌린 거. 자, 뜬다. <웃음> 뒤집어졌어. 여기 보이죠? 여기서 제가 옆에 걸을 거예요. 보이죠 여기? 네, 지금 저기에 저랑 오늘 같이 할 친구하고 오늘 촬영을 도와줄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. 인사해 안녕. 자, 이 친구 아시죠? 그때 베네시아 호텔 같이 찍었던 친구예요. 이 친구랑 같이 오늘 스카이워크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쫄보예요. 근데 이 친구는 별로 안 무섭대요. 근데 또 막상 올라가 봐도또 무섭다 그러지. 자신 있나요? 자신 있자 우리 서로. 자신 <웃음> 있 어, 자신 있어? 너무 신나니까. 확실해? 신나? 응. <웃음> 빨리 가고 어. 싶어. 자, 그럼 가 보도록 합시다. 밀어도 되나요? 밀면 진짜 나너 자꾸 떨어진다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어. I just did it. Yes. Where are you from? I'm from China. I just did a bungee jumping. r e a n d My birthday is coming, so I came to Bangkok. a h nice. We are going to play Skywalk. <웃음> 还想再跳一次还想跳一次哇咋的<笑><笑><笑> wow, And welcome to AJ Hackett Miguel Tower. We are doing skywalk right now w i t my awesome g u e s t right here. Hello guys, welcome to AJ. Hackett. Hello. a Okay. So we have one family here, one group from Malaysia. Hello guys, welcome to AJ. h a c k e t t Special guest from Korea right here. Hello guys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Hey, 저는 마카오 유튜버 마카오 건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릴게요. 아 근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. Say something to your fans. 이 무서운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.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,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앞으로도 말이 안 나오네. 오케이, <웃음> okay, thank you so much. <웃음> <웃음> How about you? Is there something you want to say? Maybe for your friends, maybe? The first time, Sky One? The first time. a o u scared? No. Yes, good. Good answer. 안녕하세요, <웃음> 신나요. <웃음> so guys, have a good one. See you later, e y e Good. 보이는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나 지금. l a 아, 난간에 한번 더, 한번더 앉으라고 시켰어요, 진짜. 감사합니다. 이제 옆으로 다리 하나 내주세요. 이거 하면 되게 재밌어요, 재밌지? 어. 아네 우리 끝나고 왔는데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<웃음> 특히 두 번째 한거 있잖아요 <웃음> 와나 진짜 나는 내 인생 마감하는 줄 알았어 진짜 물을 받습니다 마감 <웃음> 어, 근데 얘는 너무 잘해요 짜증나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비교되잖아 강 강추, 강추 어 근데 솔직히 무섭긴 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도 조금 들고 어땠어요? 저는 저는 음. 좋아요 저는 일단 음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웨딩 촬영으로도 찍어보고 싶고 음. 가족끼리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아, 맞아요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오늘도 물론 시야가 괜찮았는데 음. 시야가 예쁜 날에 오시면 더 예쁜 추억이 되지 않을까? 그렇죠 다음에 마카오 오실리 으시면 이거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카오 부두 페리터미널에서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쪽에서 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뭐 먼저 다른 데서 예약하셔도 되겠지만 오셔서 또 하시려면 여기서 예약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무서운 데도 했던 이유가 여러분한테 좀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고 마카오의 그런 평범한 것들 말고 이런 특별한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고소공포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좋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면 이것도 좋아요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이렇게 어. 번지점프 모양 모양 USB를 줍니다 네. 이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촬영했던 거를 다 담아서 주니까 진짜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념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건이었습니다 안녕. 안녕